버찌가 응? 버찌가. 시골이라기엔 동네가 너 좋은데. 오 오우! 냄새 쪘다! 냄새! 한 마리 났어. 컷이 있어? 이게 더워? <웃음> 더워. <너는> 안 더워. 너안 덥겠지. <웃음> 우리는 덥지. 와, 바람, 냄새 쪘다. 바람, 바람이 차가운는게 없네. 습하네.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? <웃음> 아, 닥창리역에 막국도 아, 진짜 나겠네. 우리 여 가깝네.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네, 해. 해. 아 어제 가 냉면도 괜찮아 네. 나쁘지 않아. 아빠도 있어요. 그냥 냉면 괜찮아. 먹이 무. 장아찌도. 오 이, 는 이, 유가거운 이, 라고거운 이, 하나거운다해가거고 이, 게 맛있는지 보뜨지운 이, 마, 뜨 마, 거 마, 마, 이, 마, 거기 마, 뜨 이거 기름도 안 먹어. 이거 안 먹어. 음, 똑같이 먹어. 아니, 그냥. 이거 먹어. 안 먹어. 우리 이제 그냥반도 이걸 안 먹어서 조금만 주는 거. 응. 안 먹는 건 아닌데, 즐겨하지 않아. 어떤 날은. 음. 아, 땡기는 날. 땡기고 말. 뭘... 아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응. 음, 맛있어. 응. 음, 맛있어. 다. 음, 음. 그렇게 난리를 짓다니? <웃음> 빨리 난리방소 이거 뭐가 안죠 뭐? 뭐? 방법? 이거 뭐뭐 뭐. 이거 아. 음? 이 먹는 방법? 아. 그래. 거기 그냥 들어있게 하는거니 화면이 쪼가질거야 내 살이 들어오그 될거야 1.7배나 그렇게 돼서 화각이 되게 쪼가질거야 그리고 두께이 화가 안아진다지는거가 틀리고 있는게 거기다 놓치면은 안 돌아갈거에요 내꺼이 왜끈 못해 그리고 그거 윙푸딩해서 화일 변환시오거 이건 데 어? 그래? 2 3 그렇게 있을거 같은데 2다 I'm n 나 t going to go. I'm 가 o 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얘는 차긴 어빵안 먹어? 응? 음? 저 응? 안녕뭐 레드벨벳 아너 치즈케이크 먹고 싶은거지? 이거 응. 없으면 안입 치즈케이크 없다 없않 그래 먹어치 이거 치면아니고 이거 없어가지고 어 치즈케이크 없다 그거 하나 먹을래? 아니 같이 나눠 먹으면 돼.